안녕하세요 동경환의원입니다 단풍이 조금씩 드는 완연한 가을이죠 이맘때면 다들 단풍 구경하러 나들이를 많이 가실 텐데요 자반증이 피로에 예민한 질환이다 보니 소풍이나 나들이를 가도 되는지 많이들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질병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발병한 지 두세 달이 채 되지 않은 알레르기성 자반이나 색소성 자반 환자분들은 나들이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발병한 지 오래된 색소성 자반 환자분이나 복통이나 관절통이 없는 알레르기성 자반 환자분은 등산 같은 무리한 활동만 하지 않으시면 가벼운 나들이는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청피반성 혈관염의 경우도 괴사만 없다면 괜찮은데요. 다만 기온이 떨어져 있으니 몸이 냉기에 상하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자반증 환자 나들이 가도 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